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벤트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낯설고 해외 ai 가 많아서 사용이 편치 않으시더라도 꼭 계속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도 외화를 좀 벌어 보자고요 저도 두달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있었는데요 우리 상품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김치 요리책까지 돼서 유럽에 유통시키고 있어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AI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들이 공유하려는 이미지를 이용해 광고를 하기 위한 것에도 매우 좋은 AI입니다. 이 예를 제휴 마케팅에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아직까지 마, 많이 사용되지 않은 전략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채찌피티와 이 비밀 포인트를 연결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AD 크리에이티브 AI로 들어옵니다. 보시면 각 브랜드들의 홍보 마케팅을 할수 있는 수많은 툴이 있고 여기서 텍스트 ai 나 이미지 ai 서비스를 이용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광고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에 도움이 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생성하십시오 빠른 인공지능 사용하고 있다 20년, 23년에는 디지털 마케팅의 모든 것이 크리에이티브의 를 제외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최적화 됩니다 라고 소개가 되었고요 어, 최대 14배 더 높은 전환율 데이터의 기반이 아닌 광고 소재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95% 이상 어, 사용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휴마케팅에 관련된 것이므로 어플리케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쭉 보면 어, 우리가 얼마를 벌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10명의 회원을 데려오면 한 달에 747.5달러를 벌수 있고 어, 1,000명의 회원을 데리고 오면 한 달에 74750달러를 벌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 우리는 10명의 회원부터 시작해보 먼저 비커머 파트너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500개의 무료 구글 광고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파트너모드로 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홍보를 시작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를 한번 써보죠 먼저 구글에서 라이팅을 입력해서 상품을 서치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웹사이트는 해킹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드랍시핑 샤,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서치하고 웹사이트가 어디인지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드랍스핑 스토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랍스핑 스토어 빌딩인 것이죠. 이곳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200여개의 드랍스핑 스토어가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트래픽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라이팅에 관련된 회사를 지금 하나 찾았고요 뭐쭉 보시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홍보를 위해 실제로 타겟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어. 적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품을 고객한테 제공하여 고객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홍보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거죠. 먼저 이메일 주소를 얻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MYIPMS입니다. 순식간에 몇백 개의 이메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챗GPT와 구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사용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시크릿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만큼 트래픽 또는 고객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방법들과는 달리 이메일 리스트, 팔로워 예산 또는 웹사이트 등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어, 웹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과정에서는 챗GPT와 구글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메일을 한번 어,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리빙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판매율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한번 이곳에 메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플랫폼에서 CTR을 95% 전환율 14배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판매 이메일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물어보고 보충하면 조금 더 고퀄러티의 이메일이 생성됩니다 여러 분 반복적으로 물어본 후에 이메일로 어,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넣어야 할 링크를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생성된 링크를 어 복사를 하고 다시 메일로 돌아갑니다 메일로 돌아와서 아까 생성된 링크를 이곳에 어 생성해 줍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여러분이 할 일은 2만개의 광고주와 브랜드가 있는 AD Creative AI를 이용해서 고객을 만나고 구글에서 상품을 찾고 MYIP에서 드랍시핑 스토어와 연계해서 채찍 피트를 이용해 고퀄 이메일을 써서 보내는 일입니다. 아직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낯설어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학습되면 또 쉽게 적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우리 모두 슬기로운 준비생활로 2023년 좋은 기회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상 메타저그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